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모임 근데 와이프 내놓고 이제 혼자 딱 간다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응. 이 이야기를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어. 이제 진짜 도착시간만 찍어놓고 알아서 오는 거다 야구뭐 <웃음>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다 너무 빨리 오? 위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놀고 해야지 픽업을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고 있는데 차가 좀 굉장히 막힙니다 오셨습니까? 마중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좀여유롭다 가지고 도시사람 사는 게 빨리빨리 해야 되네 이래서 이제 서울사람이 발전하는 건 빨리빨리 앞서 나가는 거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좀 멍청한 놈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네 <웃음> 너 어디 가면 이제 밥 먹으러 가나 동상으로빠라꽉 이거. 찼다 이거네 <웃음> 그건 언제 하노? <알아>? 뭐? <웃음> 쿠팡 알바 그건 내일로 계획돼 있다 나, 내일. 나, 나, 어. 나 그거 제일 재밌을 것 같아 해봐라 재밌는가 <웃음> 나, <웃음> 나는 근데 그거 벨 눌리고 띵동하면서 배달 못한다 해야겠네 <웃음> 그거 부끄러워서 우측에 한강이 저 앞에 보이는 게 남산이다 남산 <웃음> <그가> 브리핑을 <웃음>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다 <웃음> <웃음> 고기 앉아 갖고 해야 된다 우측나 <웃음> 고기 내나 그럴 줄 알고 내 집게 두개 들은 것 같지? 고기 끓는 거는 시베이가 질이다 고기 맛이 틀리진다 진짜 삼겹살이 기름기가 너무 많이 오더라이 띠가 얼마전봐 동영상 켜면은 부자인 사람들 시간 지금 말할 차 a m e 시간하고 얘기하고. 오늘 우리 목적지는 저기는 있광시 가렸나. 광장시장. 좀 뭔데? 육회집에 육회집. 육... 나 이거 안 먹어봤으면 잘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지. 원래 무른 막내가 나오는 거야. <웃음> 그래. 아, 아 형님 동생 한잔 주라 동생 한번더 형님 이거 좀모 아이 사약이다 사약이다 아, 아, 진짜 사약이다 아, <웃음> <사야긴. 웃음> 인간의 진짜 극악무도함이다 이 살아있는 낙지를 갖다가 산채로 잘라가지고 근데 이게 전분보다 비싸다 우리 그때 얼마에 찍아 지난번에도 3만원 넘었다 <웃음> <웃음> 역시 낙지는 대세라. <내> <웃음> 여기 마약김밥이라 해가지고 저에 겨자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게 주더라고 꼬막김밥이 다 이거는 <웃음> 둘이 진짜 먼저 한, 한 500명이 서 있어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맛있어. 그래서 여기서 또 충동구매를 하고 있는 맨날 돈 없다면서 돈 제일 잘 쓰는 여기는 맛있잖아 제가 같은 거 저번에도 사먹었잖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좀 가게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고 이제 다음 그 예약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 지시장이네 어떤 곳이다 설마 보고 싶었어? 니가 응. 때 저번 유튜브에 어. 올려놨을 때 어, 거기서 이제 막 먹고 이런 거보니까뭐 응. 가보고 싶어서 가졌겠지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. 야, 발레스서 맡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. 응. 음. 이렇게 터딱지 말할 줄 몰랐다. 그래도 좀클줄 알았지, 나는. 하여튼, 인간들이 징징대고. 좋습니다. 아,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게 없으나 안 드시나봐요. <웃음> 어, 처음 봤는데 저 이렇게 겠다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앉아있는 게 자석이 불편한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. 어, 뭔 내용인가 싶기도 하더라. <웃음> 그냥, 그냥 보는 거 아닌가? <웃음> <그냥. 웃음> <웃음> 맞바, 그래. 연극 보니까 어떻노 헛 <웃음> 놈이 문화생활을 즐길 줄 모른다니? 아, 저기 그 광장시장의 호떡집 앞에 호떡이랑 저기 저게 진짜 첫... 저렇게 줄 서서 먹는 게 맞나 진짜 와. 근데 오늘 컨셉 중에 하나가 일부러 모닝에 우겨넣어서 들어갔고 굳이 소극장을 찾아가지고 바글바글한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? 굳이 재밌지? 와 포징이 기 와그런데 아피곤하다 피곤해 초급장에서도 <웃음> 씨 엉덩이 다 빠질라 카지 나가고 싶더라 진짜 <웃음> 나가서 못해요 그거 차는 씨 모닝 시 씨, 타와가지고 인기 씨, 가지고 이거 예상했던 건 야, 로또 사야 된다 한... 오 로또 사야 되는데 그일났다 로또 사야 된다 이야 로또가 그렇게 중요하나 로또 사람 지금 지금 많이 <웃음> 아, 누가 틀었네 이거 노래 <웃음> 노래 좋지 않나 아... 아, 베이베 마사 베이베 이제여자가리다진도도굴 지금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<웃음> 난지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사오고 쟤들 불 피워 나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지 되게 불이 좀 올라오나? 어. 술을뭐 강력하게 막다때려보된다 너무,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건 네가 바쁘잖아 어차피. <웃음> 뭔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느낌이고. 불만이 있네, 지금 뭔가.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지. 무슨 어. 뭐 언제 먹어. 야. 갈비. 아, 맛있게 먹어 봐라. 와. 근데 이게 집에서는 절대 못못 내는 아, 맛이 불맛이 안쓸끼 같고. 자. 고생하네 우리란죠. 더리가 <목소리가> 아직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는데 나는. 어. 아, 이게 현재 유튜버들이 먹는 그이 니가 원하는 뜯어 먹는 거에 좀 가깝 가깝나 이건. 그렇지. 뭐, 이거야. 이 정도 나을까? 아이가고 남는데 이거 이거 왜안해 나게 알겠어요? 맛은 있는가? 애들은 못 먹겠다 이거 잘라볼까 이거? 콩을 알고 있는데 게이게너 근데 갑자히에레나이가 제일 맛있어 어 아, 그거 진짜 어. 제 바베큐에 마무리는 라면 어내이기다른거 네, 알지? 오늘 일당에 진짜 한 70% 정도 했다 최저임금 내 네, 오늘 받아야 된다 이 오늘 맛밥 어떤 거 같노 이런 거니 네 나... 가족들하고 이 캠핑 갔다가 잘안 가나? 응우 캠핑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는데 오늘 진짜 매우 만족했다 그리고 저 갈비가 다음에 갈비만 들자 응. 그니까 캠핑할 때딴거다 필요 없고 그냥 LA 갈비가 답인 거 같다 응. 그리고 맛밥은 저가족끼리 가면 안 돼? 다 분명히 내채널싫어해 내, 내 주는 사람이 있지안면 <웃음> 절대 안가오 <웃음> 고생했다 난조 오늘 진짜 난조 고생했다 <웃음> 아 청소했는데 또 털을 이렇게 고노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친구가 밥 먹으러 가는 중에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한다. 밥 먹으러 가는 중이고 이게 지금 <웃음> 중간에 일좀 빼진가나. 망좀풀리라아 응. 어, 일단 하나. 이 냄새가 많을 거. 니가 징징대니까. 어. 내가 딱 같이 징징대줬다. <웃음> 이제 또 장소리 시작한다. <웃음> <웃음> 어. 오늘 우리를 어디로 <웃음> 만나고 싶다. 산방 과속 방지.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. 장군 문어 문 할인가방 문 할인가방 그리고 정상 한사진 <웃음> 지금 현대 아울렛에서 왔는데 어, 다이소에서 팔것 같은 무슨 물건을 찾고 있으니까 시작하자! 어제 많이 넘어는것 같다 부끄럽다 진짜 니 그러니까. 지금 딱 보니까 벌써 배부른 것 같은데 지금. <웃음> 나 그렇게 배만. <해봐요. 웃음> <웃음> 또 고기를 먹다 마지막 밤이다. 어떤 노 <웃음> 피곤하다. 니뭘또 뭐 피곤한데? 다시종들어 주고 예산에서 인천 옮기 <웃음> 너무 많이 걸었다. 평소 때 사람이 대중교통을 좀 타고 이렇게 적응 을좀 해야 된다 이거. 나는 여거는안 살기다. 꼬리 <웃음> 너무 안 좋다. 영상 찍고만 우울하지. 배안 고파. 야, 지금 일도 자마자 배가 고픈 게 말이가 배고파서 자다가 일어났다라는 그건 난 이해 안 되는. 한번먹어 뭘로 음. 아. 아. 아. 아. 아. 먹는 거라 순대국밥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면은 이게 뭐고 이게? 음. 순대국밥이 순대만 들가야지왜 돼지 부스러기이 있어 간다 그 집에 가는 소감이 어떤 있어?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는 거 아이가? 내마라도고내아들 <웃음> <됐는데. 웃음>